브리핑 시작합니다. 첫 번째 브리핑, 유튜버 누나입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있죠 그의 누나가 대통령실 행정 요원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. 능력을 인정받아 임용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. 그런데 속속 알려진 안 씨의 이력, 동생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했고 함께 방송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대선 기간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로 활동을 하다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건데요. 이후 대통령실에 채용이 돼 홍보수석실에서 영상 편집 등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이 기간. 동생인 유튜버는 문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하고 또 이재명 의원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. 이재명! 이재명! 역전 해주세요! 용전 이재명! 빨리 갑시다. 이재명. 이재명! 대통령 실말마따나동생